아래 난저 빗속의 손짓 꿈일 런지 아닐 런지 오, 뿌옇게 희미해진 눈빛 난 어지러워 더 멀어져가 버려 줘, 미련한 미움도 지워 줘. 그렇게 빌어도 받지만시 간은 돌고 돌아서, 제, 자 리에 너와는 서로 미쳐서, 그자 리에 It was you, it was you. 더쟤 걸린 채그 자리에, 세상 끝까지 가봐도 제자리에 어차피 벗어나려도 그 자리에 It is you, it is you 가둬버린 너라는 걸 You're really We so strong I don't care, so she's flying 너와 나 다르지만 똑같은 듯이 동쪽 그 작은 아이 우리들 내 소중한 친구인데 우시. It's fast, no sound. 어딜 가나 다 함께 할 테니. 운명이잖아 조금 해뭐하늘리중해줄 테니. i t w o s h o t i t w o e s e y a o u s e e y It was you, it was you. 그채 다 비벗어나려도 그 자리에 yeah.